제 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지난 1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제 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지난 4일부터 제 2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. 그 결과 의장에는 3선의 최동철 의원이, 부의장에는 재선의 박학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